어 뭐야 마담 윈슬롯이 굉장한 미인인걸? 결혼해주세요 유부남이지만 가능? <목소리도>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그레텔과 윈슬로의 별장이라는 포인트 앤 클릭 형식의 공포 게임입니다 원래 모바일 게임이 원작인데, PC버전으로 넘어왔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로 끌어서 넘기세요. 오오오! 오오오! 어, 이 좀, 조금 신기한데? 자, 엄마 아빠와 행복하게 살고 있던 그레텔. 갑자기 엄마 아빠를 버리고 혼자 집을 나갑니다. 난 포켓몬 마스터가 되겠어! 숲으로 들어가는 그레텔. 여기에 관장님이 있다고 들었는데 찾아왔지만 굉장히 커다란 저택이 기다리고 있군요 보니까 이거 초대장이거든요 이게? 초대장 사랑하는 그레텔 새밤이 지나고 만나자 그동안 착하게 지내야 한단다 엄마 아빠가 아 엄마 아빠가 보낸 거구나 여기에서 지내야 된다고? 문이 열립니다 마담 윈슬로우의 별장이 오신걸 환영합니다 저는 이 별장의 집사 길버트라고 합니다 그레텔님은 앞으로 3일간 이 저택에 머무르면서 마담 윈슬로우의 심부름을 해야합니다 간단히 할 일과 저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버튼을 클릭하면 그날 해야할 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 일을 보기 위해 버튼을 클릭하세요 할일 데이 원 벽난로에 불피우기, 장식품 정리하기, 마담 윈슬로와 저녁만찬 두번째 버튼을 클릭하면 저택 지도를 볼수 있습니다. 문을 통해서도 이동할 수 있지만 복도 부분을 클릭하면 즉시 그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텔레포트가 빨간색일 경우 텔레포트 할수 없습니다. 맵 지금은 빨간색이어서 이동이 안되는거군요 어? 2층이 있네? 부엌 게스트룸 길버트의 방 여기가 로비고 다이닝룸 식당 여기가 마담 윈슬로 시.. 윈슬로 마담의 방이고 여기가 정원 여기가 뭐 수집품 모아놓는 곳인가봐요 일단 저에게 초대장을 주시겠습니까? 초대장을 얻었다. 사용.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그래테 이제 첫 번째 일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방을 잘 둘러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우와, 벽지는 전혀 바뀌는 게 없이 주변 사물만 바뀌니까 되게 사물들이 움직이는 것 같다. 차가워서 만지기 힘들다 헉! 얼음으로 되어있는 거야? 유린 줄 알았어 서랍도 반응이 없고 장작! 시청자를 얻었군 이걸로 시청자.. 시청률은 떡상하게 했어. 자, 물을 달라고 하고 있네요 아픈 자식을 간호하는 어머니의 그림이다 아 혹시 이거 대각선으로도 움직여져요? 아 안되잖아요 그럼 왜 굳이 번거롭게 두 번씩 클릭하게 만들어놨지? 희한하네 짜잔 이게 무슨 그림일까? 가운데 염소를 숭배하고 있는 건가? 물의 구슬 햇빛 구슬 일단 물구슬 우리 장작에게 사. 열매가 빠지지 않아 줄기를 자를 만한 도구가 있을까? 여기 있네 따둠빠 두비두바 근데 차가워요 서랍을 봤자 아무것도 없고 초대장이 있었잖아요? 먼저 장작 장작을 별난로에 넣었지만 보이지 않아요 이게 빛의 구슬이지 불의 구슬은 아니므로 불이 안붙고 평범한 전화기다 커튼으로 가려진 그림자 같다. 길버트한테 혼날 것 같으니 만지지 말자. 길버트가 저... 저 곰돌인가 보지? 음 평범한 의자다. 길버트가 기다리고 있어. 이걸 불태워야 돼? 아 어, 뭐야 야 장작에다 불은 못붙이면서 이 구슬로 얼음은 녹일 수 있어? 쓰레기네 <목소리> 너무 따지지 맙시다 가위가 눌렸어요 가위로? 불의 열매를 얻었고 길버트가 힌트를 주나봐 아닌가? 불 열매 도 불을 붙였으니 이제 길버트에게 돌아가자. 와, 불꽃 퀄리티 너무 멋져. 만지면 따끔따끔할 것 같이 생겼다. 내, 네, 내 네, 중학교 시절 머리 스타일 같군. 그럼 두 번째 신부름을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도와드리고 싶지만 저녁 반찬 준비를 위해 자리를 비워야 할것 같군요. 죄송합니다. 괜찮아, 다음에 할 일이 장식장 정리하기 맞지? 네 맞습니다. 장식장을 정리한 후와다 윈슬로와의 저녁 식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I got a b y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 잠긴 문은 굳이 들어가려하지 말고 심부름에 필요한 방만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벽난로 옆에 있는 전화기에 소리가 들린다. 누구세요? 인형이 가득한 방에서 파랑새는 소식을 전하는 새야. 잘 챙겨두도록 해. 아참 이건 비밀이야. 전화할것같다 뭐야 이 미친놈은. 오, 이제? 아무데나 돌아다닐 수 있어요? 여기가 저택을 나가는 문, 정문이구나? 우리가 들어온 문 그래서 목표가 장식...장 장식품 정리하기 잠깐만요, 나 못참겠어 이거 나이 브금을 너무 끄고 싶어 미칠 거같아 레이텔 아니 브금이 너무 방정맞아 집중이 하나도 안돼 음. 오 복도가 긴게 표현이 되네요 여기는 이제 정문 이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좀 짧은데 오른쪽을 바라보니까 길어 뭐지? 난 그냥 돌아봤을 뿐인데 위치가 바뀌네 이렇게 많이 바쁜지 문이 잠겨있다 식사 준비를 방해하지 말자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장식품 정리하기 장식장으로 가야돼, 장식장 장식장은 요건 가보죠? 컬렉션 룸 파랑새도 저기 있다고 하는데 일단 다 눌러보자, 문이 잠겨있다 어, 뭐야? 어, 기분 나쁘게 생겼어 뒤로 나갈래 게스트 룸이었어? 야, 손님 정신 나가겠다 반응이 없네? 가구도 되게 기괴하게 생겼어. 이거... 못 가져가 놨고. 게스트룸인데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게 제일 소름인데요? 올라가 봅시다. 2층? 왼쪽이... 뭐야? 여기가 아닌가? 잠겨있네? 이 엄청나게 큰 꽃봉오리는 뭐지? 잘라. 안 잘려. 아, 이 퍼즐은... 포인트 앤 클릭 형식에 무조건 나오는 계량 측정... 멋있갱이 이거를 여기다가 넣고 이걸... 여기에다가 넣고 이걸... 여기에다 넣은 다음에 이걸 여기다 붙고 이걸 여기다 붙는 것이요그 다음에... 이걸 여기다 붙고 이걸 여기다 붙는거죠 해떡떡해~~ 물병을 얻었어요. 이거 여기다 부어줘요? 안되는데? 잠겨있다. 정문. 여기가 그린하우스죠? 응, 어, 그린하우스. 일벌 석상이다. 그래서 액체를 부을 수 있을 것 같다. 아! 아, 여기 4라고 써있네. 자, 이거 4. 응? 음? 응? 음? 왕관을 얻었다? 석상에 여왕벌이라 적혀있다 여왕벌처럼 보일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굉장히 설명이 친절해요 마음에 들어요 짠! 짠! 꿀단지 베베! 이 꿀단지를 얘한테 먹여주면은 왜 썩어? 미안해 장미 열쇠를 얻었다 와 이게 썩어 못들어지면서 열쇠로 변했네요 여기가 그... 마담 윈슬로우 의방 장에 잠겨있을테고 들어가 봅시다 오 수집품 방 뭐..뭐지? 이 인형은 아까 전화에서 말했던 파랑새 인형인가? 그런데 이 실뭉치는 뭐지? 잘라 어? 장난감 전화기잖아? 전화한 사람이 누군진 모르겠지만 일단 챙겨보자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는 그게 종이컵인가봐요, 종이컵 전화기? 뭐 눌러도 반응은 없네요. 가위가 필요할 것 같다, 갑자기? 인형을 자르다가 가위가 망가졌어. 어? 왜 사지를 잘라? 이거 분리수거하는 거야? 머리 슥잘 정리했다. 오 정식품 정리하기가 이런 용도였어? 아, 그러니까 애초에 폐기할 인형들이었구나. 그래서 그걸 잘게 잘라 가지고 분리수거해라. 이런 것 같네요. 이 이건 이, 이 이건 뭐지? 일단 일단 이거부터 분리수거를 합시다. 몸통 여기 놓고 팔 여기다 놓고. 아, 오케이. 잠깐만, 이거는 사진을 찍어야 되겠는데? 인형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는데 그거를 이 위치에 맞춰서 두면 될것 같아요. X자의 눈을 가지고 있는 친구와 동그란 눈을 가지고 있는 친구? 동그란 검정 눈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 건가? 모르겠는데? 어? 이게 여기? 이게, 여기? 아닌데? 아니, 애초에 여긴 세 줄이잖아. 여긴 네 줄인데? 뭐지? 아, 알았어. 그니까 러 이거는 가로에 대한 공통점이고, 이건 세로에 대한 공통점이네요. 그러니까, 요렇게 요렇게가 돼야 되는 거네, 세로로 아, 이게 세로에 대한 공통점, 이게 가로에 대한 공통점이니까 이 세로, 세로 그냥 니까 X 눈이잖아, X 눈 XXX 그리고 검정 눈으로 이렇게 통일 나머지 눈을 감고 있는 거 여서 아마 이게 흰색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봅시다 그리고 세 번째 줄이 이렇게 그물망 첫 번째 줄이 지금 그물망으로 돼있잖아이 그물망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거 머리띠, 넥타이 뭐야 이거 스웨터 이렇게 있고 두번째 곰돌이 곰돌이로 좀 통일을 해야 돼요. 곰돌이 이렇게 음아 끝살 난다 저녁 만찬 시간입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어, 뭐야. 마담 윈슬로 씨 굉장한 미인인걸? 결혼해주세요. 유부남이지만, 가능? 어서오렴, 크레텔. 아, 안녕하세요, 마담 윈슬로.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많이 힘들진 않았니? 네! 대견하구나.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네? 잘못 들었어요. 아무것도 아니란다. 날 도우러 왔다고 들었는데, 나의 말동무도 되어주겠니? 이 별장은 너무나 외롭단다. 네, 그럴게요. 고맙구나. 이것도 먹어보렴. 천천히. 음료수도 마셔가면서. 길버트가 이름에도 솜씨가 아주 좋단다. 아, 지금 보니까 여기에 도우러 왔던 애들 다 인형으로 만들었나 보다. 그렇지 않아요? 저, 보니까 길버트도 인형이잖아. 인형인데 말하는 거 보니까. 윈슬로가 다 인형으로 만들었나 본데? 헉, 그럼 내가 아까 팔다리 잘랐던 거다 사람이었던 거야? 마담 윈슬로 친절하고 좋은 분 같아. 네원 어, 이거는 피리 부는 사나이잖아 리코던데? 피리랄랄랄랄 왜그래 왜그렇게 아이고 야, 야 무서워 왜그렇게 쳐다보는거야 깜짝이야 나쁜 꿈을 꾼거 같아 <웃음> 내가 홀려서 여기로 왔나? 무서워, 엄마, 아빠. 그래도 인형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다시 자기가 무서워. 다시 잠에야 된다. 한번 배드 엔얘기겠지 그리고 난이 짓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걸까? 자, 자, 자, 자, 자야지. 데이 투어. 어? 뭐야? 이대로 넘어가진다고? 자, 됐네. <웃음> 어, 나 이거 영락없이 배드엔딩일 것 같은데? 오늘도 좋은 아침이야. 오늘 할 일을 확인해볼까? 데이 투 주방 티파티에 쓸 홍차 준비하기 온실 마담 윈슬로와 티파티 홍차 타는 법 티팟에 티팟이 이제 티 주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전자가 팟 입니다. 물, 홍차, 잎 꽃잎가루를 넣고 끓인다 아니, 독초가루를 넣어야 해그고민형 있잖아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걔가 좀 윈슬로한테 악감정이 있나 본데요? 여기도 이런 것도 적어주고 어쨌거나 이미 망한 거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보겠습니다 말을 잘 들어 볼게요 밤에 내가 지금 나쁜 짓도 안 했고 하룻밤을 잘 보냈고 이제 티파티도 활기차게 하면은 윈슬로가 날 보내주지 않을까 홍차를 준비해봅시다 어? 그런데 나쁜 꿈을 꿨어 이런 괜찮으십니까? 많이 무서셨겠군요 오늘은 자기 전 따뜻한 우유를 준비하겠습니다 고마워 결버트 언제부터 내가 반말하고 제가 존댓말하는 사이거든요? 그럼 이제 오늘 의 일정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인형과 열쇠는 여기다가 놓고 하자 아 이게 밤에 필요한 아이템들인가봐요 이제 못쓰게 됐으니까 이제 처분을 하네 여기가 다이닝룸 부엌인가보죠? 손이 닿질 않아. 아니 난 지도가 보고싶었어. 어? 여기 키친. 부엌이 따로 있고 식당이 따로 있구나. 키친. 오케이. 세번째 병에 바닷가루가 들어있어. 독초가루는 바닷가루와 나란히 붙어있어. 꽃잎가루병과 허브가루병은 나란히 붙어있지 않아. 허브가루가 제일 왼쪽에 있지 않아. 그러면은 꽃잎 독초 바다 허브네요 꽃독 바허 꽃독바허 왜워 알았지? 꽃독바허예요 아 붙여야 되는 건가? 꽃독 하흐 가로병들을 얻었다 누가 봐도 색깔은 지금 매칭이 안 되거든? 날 혼란스럽게 하려는 건가 손이 닿지 않아 이 사다리가 있으면 저 찬장에 올라갈 수 있을 거야 잠겨있다 뭐지 이게? 물을 틀수 있네요? 디파 오븐은 지금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이것도 딱히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티팟에 물! 홍차잎 꽃잎가루를 넣고 끓인다 이거를? 물을 넣었다 여기다가? 왜 설치가 안되나? 이건 뭐야 파란 찻잎을 얻었다 초록 찬잎, 빨간 찬잎. 제대로 된찻잎을 만들려면은, 이렇게 조합을 하라, 이거야? 핑크색, 흰색, 파란색? 뭐, 어떻게 하라고. 여기다가, 어, 하, 하. 아, 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허하하하하 하, 하, 하. 이제 이어를 조합해 어떻게 하지 이제? 아이 가루를 세 개를 다시 다 넣고 섞으면? 맛 좋은 찻잎이 나왔어요. 홍차 가루, 그리고 홍차 가루에 독소 가루를 섞어야 되는데, 가스레인지 불못 키냐고? 아아아아아 버튼을 정확하게 눌러야 되네. 아, 오케이, 불 붙이고 올리고, 앗! 뜨거워, 어? 어! 어 여기 오래 있으면 인형이 되나봐요! 이상하다? 착각인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오 홍차가루 꽃잎가루를 넣는다 독초가루를 넣는다 둘중 하나 이제 정해서 넣어야 되는데 저는 라벨을 이제 잘 붙였으니까 꽃잎가루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냥 처음 설명대로 꽃잎가루를 타야겠다 괜찮겠지? 아, 그럼 잘해줄수록 내가 인형이 될수 밖에 없겠네. 풀어줄 줄 알았는데,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인형으로 변하는 거니까. 종이컵 전화기가 울리고 있어. 에 종이컵에서 이런 청량한 소리가 들린다고? 나가기 전에 비밀 레서피북을 확인해봐. 잠긴 천장을 열면 책을 볼수 있을 거야. 독. 전화가 끊겼네. 준비를 마치셨나요? 준비를 마치셨다면 온실로 가시죠. 어, 그게... 말잘 들어보겠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거 무조건 인형 되고 만다 내가. 응 알겠어. 레시피 보고 확인하지 않아도 괜찮겠지? 불필요한 것들은 주방에 두고 가십시오. 소호가 많구나 그랬대. 아니에요. 제가 해야 될 일인걸요. 음 홍차가 아주 달고 맛있구나. 꽃잎가루를 넣었니? 네 꽃잎가루를 탔어요. 고맙구나 내가 좋아하는 맛이란다. 하잖아 부모님이 보내서 이곳으로 왔다지? 네, 마담. 3일 동안 있으라고 하셨어요. 그럼 그 이후에는? 네? 그 이후엔 이곳을 떠나는 거니? 네, 집에 갈 거예요. 유감스럽구나. 네가 있어서 이곳이 밝아지는 것 같았는데. 그 뒤로 디타임이 이어졌다. 아, 요새 무리를 했는지 피곤하구나. 오랜만에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어. 이제 쉬는 게 좋겠다 그랬대. 네, 마담 인슬로 내일도 나의 말통무가 되어주겠니? 물론이죠 데이 투의밤또 깨는 거요? 휴 오늘도 보람찬 하루였어 너도 잘 있었어? 응? 이건 뭐지? 길버트가 준비한다고 했던 우유구나 마셔 마셔 음 짜지텔 이제 할 시간이야 데이 3의낮 뭐야? 죄송합니다, 그래택님 밖이 조금 어수선합니다. 무슨 일 있어? 지난밤에 누군가 저택을 습격했습니다. 낙서로 저택 곳곳을 회전시켰습니다. 그랬구나. 방금 비명소리네? 마담 윈슬로께서 충격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은 전혀 저택 낙서를 지우는 것으로 대제하겠습니다. 또 마담 윈슬로는 장식장방에서의 안정을 취하고 계시니 오늘은 장식장방에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낙서가 그려진 방은 이 방과 제 방, 로비 곳곳, 그리고 마담 윈슬로의 방입니다. 저는 마담 윈슬로께 가보아야 하니 우선 제 방에서 청소도구들을 가져가세요. 님 방이 어디더라요? 정, 정면이군요. 원으로 된 마법진 낙서네? 이제 낙서를 지워보자. 이거 낙서 지우면 이제 큰일 나겠죠? 전 영영 이제... 뭐 좋은 루트로 갈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이게 보니까 다른 어린아이가 인형들 구출하려고 마법진을 지어놓은.. 그.. 그려놓은 것 같거든요? 그죠 어라? 전화기가 울려 잠깐! 낙서들은 지우면 안돼 로비에 가장 차가웠던 곳에 대신할 도구가 있어 가장 차가웠던 곳에 대신할 도구였던 그 도구로 낙서를 숨겨야 해 낙서를 숨기지 않고 지운다면 두 개까지는 괜찮지만 세 개부터는 위험해 도구를 찾아봐야 할까? 궁금하니까 그냥 보기만 하자 도망쳐 믿지마 가장 차가웠던 곳에 대신할 도구 크레파스 낙서를 되게 진짜 어린아이가 한 것처럼 해놨네 하지만 난 윈슬로 만임을 믿어! 저렇게 이쁘신 분이 나를 해할리 없어! 믿는다! <끝> 낙서 지우지 마. 숨겨야 해. 로비에 가장 차가웠 닥쳐 좀! 전화의 말을 들어야 할까? 이대로라면... 계속 지워도 괜찮은 걸까? 와, 이게 무조건 진짜 어떡 배드 엔딩 안보여주려고 그냥 막오만날레를 다치는데 나 배드 엔딩 볼 거임. 난 윈슬로를 믿어 <웃음> <웃음> 뭐여 이게 뭐라고 써있는거야 애초에 <웃음> 결국 이렇게 되었 미안 조심 이제 전화가 오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여기 숨겨진 문이 있네요? 오.. 신엔딩 좀 궁금하다. 북을 들고 있는 고민형이다 이상한 게 들어간 소시다 솟! 마담 윈슬로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 계단으로 내려간 다음에 로비로 가서 이런 것들 지워주고 마담 윈슬로께서 그레텔님을 부르십니다. 위안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마담 윈슬로는 장식장 방에 계십니다. 응, 알겠어. 마님! 그레텔 왔니? 네, 마담 윈슬로. 심부름을 하러 왔다지만 손님인데. 이런 소란이 있어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마담 윈슬로는 괜찮으신가요? 방이 너무 끔찍했어요. 처음엔 많이 놀라고 두려웠지만 지금은 괜찮단다. 이 방에 아이들이 나를 돌봐주고 있으니. 이 인형들이요? 그래, 이 아이들은 나의 발자취들이자 생기야. 소중한 아이들이지. 그나저나 내일 돌아가는 거니? 네. 그런데 오늘 습격도 그렇고 밖이 조금 위험할 텐데. 왠지 오늘이 끝이 아닐 거란 생각이 드는구나. 시간이 늦었다. 얼른 들어가서 자렴무나 나는 오늘 이 아이들과 함께 자야겠어. 내일 매밤 오늘이 저택에서의 마지막 날이네 내일이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야 내일 너도 집에 같이 가자 그 절도죄야 엄마네 친구도 우리 집에 있어 이름은 헨젤이고 너랑 같은 파랑새 인형이야 너랑 좋은 친구가 될거야 내일 집에 가야하니까 오늘은 일찍 잠에 될까? 자자 자. 뭐 이상한거 생겼는데 필요없고 일단 자 잊고 있는게 있는거 같은데 모르겠다 너무 졸려 여긴 너무 좋은 곳이야 네이사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레텔님 그동안 고마웠어 길버트 감사했습니다. 마담 인슬로 그래 가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다음에 또 오려면 그레텔 괜찮니? 네 괜찮아요 어제 그 침입자 같구나 외진숲에 큰 저택이라서 가끔 탐욕스러운 자들이 침입해오기도 하거든 오늘 나가는 건 위험하겠어. 일단 침입자가 들어오지 않게 정문을 잠가주겠니? 선택지가 이거 하나밖에 없네? 그럼 이제 난 진짜 끝나는구나. 잘 생각했단 나가. <웃음> 역시나 난 믿었는데 마다윈슬로를 <웃음> <웃음> 그렇게나 믿었거네 <웃음> 떡밥을 3만 5천 개를 뿌렸지만 다 뿌리치고 난 마담 윈슬로우를 믿었는데 역시 믿을 사람 하나 없구나 자 이렇게 배드 엔딩을 봤군요 다른 것도 한번 봐봅시다 맘마 자 이번에는 색다르게 잠에 들지 않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버트 도움이 필요할 땐 길버트를 찾으라고 했어 그런데 너무 어두워서 움직이기 무서워 방을 밝힐 수 있는 도구가 없을까? 이거? 빛나는 꽃! 길버트를 찾으 큰일나는거 아닌가 근데? 길버트다 하수인이잖아 어? 뭐야? 보이지 않던 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원래 여기에 문이 하나 더 있었던가? 여기에 길버트가 있을까? 들어가볼까? 어? 허어 어. 어? 아여 들어가면 안되나봐 어제 그건 꿈이었을까? 오, 일단 오늘 할 일을 확인해보자 호호... 홀랭 오...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음 그런데... 어제 복도로 나가니까 이상한 문이 생겨있어서 이상한게 튀어나왔던것 같은데 네? 나쁜 꿈을 꾸셨나보군요 이상한 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 누군가 있는 것 같아서 난길버트인줄 알았어 아무래도 낯선 곳이어서 악몽을 꾸신 것 같은데 오늘은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준비하겠습니다 응알겠어 그럼 이제 오늘 일정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인형과 열쇠를 여기다 놓고 가자 자! 다시 복구하러 가겠습니다 잠에 들지 않고 꽃을 든 다음에 어? 이문 말고 다른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애초에 상호작용도 안 되고 파랑새만 눌리거든요? 아니 여러분 장미 열쇠는 어디다 갔어? 장미 열쇠는 내가 한 번도 쓴 적이 없는데? 아야이문 다음날 밤에 다시 볼수 있다 왜 그렇게 확신을 하냐면 지금 여기 문에 이거 보이죠? 이거 모스부호거든요? 우리 맨 마지막 날에 봤던 이 방에 걸려있던 거 있잖아 여기 모스부호 기호가 있는데 이 문에도 지금 모스부호가 굉장히 작게 보여요 이거 나중에 둘째 날 정도에 다시 볼수 있는 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문 열고 로버트한테 납치 감금 당한 다음에 나중에 이 아이템들을 다시 회수해서 뭐 어떻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홍차 가루를 넣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번에 독초 가루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슬로 한 방에 보내버리기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독초가루를 타는 게 낫겠지?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그렇게 되냐, 근데? 미안하네. 독초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 아, 레서피가 그냥 독초라고만 쓰여있어서 독초가 뭔지도 모르고 넣, 넣는 거구나. 아무 래도 없겠지? 어라, 아, 종이컵 전화기가 올리고 있어. 나가기 전에 비밀 레서피복을 확인해봐. 잠긴 천장을 열면 책을 볼수 있을 거야. 좀비를 마치셨나요? 준비를 마치셨다면 논실로 가시죠. 어, 그게... 전화의 지시를 따라보죠. 잠깐만, 아직 다 못했어. 그러십니까? 그럼 폭도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라? 바닥에 못 보던 종이가 있네? 길버트가 떨어뜨렸나? 파도! 바닷물? 과? 나뭇잎! 풀 갈면! 열쇠가 나... 아, 바다! 바닷가로! 바닷가루와 허브가루네 마..맞아? 초록? 초록색이 걸 넣어야 되는 거안 눌리는데? 바닷가루와 허브가루를 넣었다 지가 알아서 잘 넣었네? 굉장한 녀석이군 아주 주체성이 강한 친구예요? 반죽을 얻었다 반죽을 여기다가 쑤셔 넣어? 반죽이라 반죽을 물이랑 섞어? 아, 오븐! 여기에서 오븐에 쓰이는구나. 착, 착, 착, 착! 예스, 바베 음, 반죽 열쇠 아주 맛있겠어요. 그것들은 아주 좋은 식재료이다. 과거에는 그것들의 육체를 먹었으나? 육체를 신경 썼으나, 현재는 정신을 더 신경 쓰는 편이다. <웃음> 어, 맞나? 그것들은 어떻게 땡땡 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정신을 가진다 이 정신을 가루로 보관하면 오래도록 깊은 맛을 유지할 수 있다 헐이 가루도 정신가루였어 대박 그것들의 깊은 정신으로부터 오는 달콤한 가루다 그것들의 슬픈 정신으로부터 나오는 짠맛의 가루다 이것은 매우 독한 가루다. <웃음> 그렇겠지, 독초니까. 그것들의, 뭐, 정신으로부터 오는 단맛, 기쁨?으로부터 오는 단맛의 가루다. 꽃잎가루와 맛이 매우 비슷하지만, 뭐뭐 할 경우, 깊은 잠에 빠질 수 있고, 뭐뭐 될수 있기 때문에, 뭐뭐에 주의가 필요하다. 허브 가루. 그것들의 경계심에서 오는 쓴맛의 가루다. 이 허브들은 우리에게 땡땡된 것으로 그들에게는 안타깝게도 효과가 없다. 모르는 단도들이 너무 많아. 이제 길버트한테 가자. 독초 가루가 독이 있는 게 아니라 잠들게 하는 그런 건가 보네요. 그죠? 방금 아까 독초가루 얘기한 다음에 바로 이제 땡땡하면서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독이 아니라 그냥 재우는 용도인 것 같은데? 소가 화 많구나 그레텔 꽃잎가루를 넣었니? 거짓말 해버렸다 하지만 왠지 마댐 윈슬로께 솔직히 말하면 안될것 같아 고맙구나 내가 좋아하는 맛이란다 그나저나 부모님이 보냈다며 내 네, 3일 방치염 그럼 이후엔 가니? 간다요? 데이 투의밤 오늘도 보람찬 하루였어 마담 윈슬러한테 동초가루도 먹이고 말이야 <웃음> 너도 자리 있었어? 이건 뭐지? 길버트가 준비한다고 했던 우유구나 안 마시죠 아직 잠들고 싶진 않아 어라? 열쇠가 이상하게 바뀌어있어 혹시 모르니 챙겨가야겠다 어? 전화가 왔잖아? 장식장으로 가 아까도 그렇고 도대체 누..누구세요? 이런 쌍놈의색 가봐야 할까? 밖은 어두울거야 불을 밝힐 만한게 없을까? 빛나는 꽃치 죽었는데.. 얻어지네요? 안 마신다 어이, 깜짝이야! 놀라라! 진정해. 너를 감시하기 위한 장치야. 구역마다 깜빡이는 눈을 건드리지 말고. 감기지 않는 눈을 찾아. 이거잖아. 감기지 않는 눈을 찾으면 2층 장식장으로 가. 지도로 편하게 돌아다니는 건 여기선 통하지 않으니까 조심해. 마우스를 대서도 안 되는 건가? 아니면 클릭만 안 하면 되는 건가? 이거거든요? 그죠? 누가 봐도 이거죠? 이거 잘 올라온 거 맞겠지?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야. 장식장으로 가야 해. 들어갈 수 없다. 이, 이거 뭐 이상하게 생겼는데요? 글쎄가? 보리보리 쌀? 굿! 장식장 어딘가에서 수다 소리가 들려온다. 쟤구나? 응 어제 우리들을 정리했던 애 그리고 친구들을 찢어서 버리네 인형이 말을 해? 불쌍하네 뭐가 불쌍해? 우리도 그랬는데 예너 조심하는 게 좋을걸? 여기 너무 안심하지마 그랬다가 지들도 당해놓고 뭐쳐우서 같이 걱정을 해줘야지 웃긴 놈들이네 종이까 전화기가 웃긴다 웃긴다? 울린다. 이제 돌아가도 돼. 눈알들은 사라졌을 거야. 그래서 정체야 뭐냐고 너는! 아니 이런 씨! 얼른 방으로 돌아가자. a 이3 <웃음> <웃음> 무슨 일이 있어? 저택을 습격하고 낙서했대요. 충격받았다요. 낙서 닦아주시오. 자, 어떻게 되나 봅시다 솔직히 내가 이거를 1회차 때 봤으면 아, 마음이 너무 아프다. 마담 윈슬로... 어떡하노막 이러는데 닦으려고 하면은 이제 전화 올리죠? 난 진짜 마담 윈슬로를 그렇게 믿었는데 날 바로 인형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보고 나서 매우 배신감을 느꼈어요. 이걸로 다 낙서 안 보이게 할 거야. 보아라. 난널 사랑했는데. 두고 봐. 어, 내려가야 돼. 배신당한 남자의 슬픔을. 이거... 뭐 히든인가? 무슨 문양이 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은 정체가 뭐지? 전화가 울린다. 고마워. 마담 윈슬로의 방에는 또 다른 공간이 있어? 이제 곧 끝날 거야. 뭐, 봤던 대화니까 빠르게 스킵하겠습니다. 오늘 저택에서의 마지막 날이네. 내일이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야. 전에 들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 어두우니까 꽃을 들고 가자. 전화가 울린다. 마지막이야. 그래 테. 손님 방 옆에 잠긴 문을 들어가봐. 그 다음엔 2층 윈슬로 방으로 가면 돼. 이게 뭔데? 찍어 놓는 게 좋겠죠? 사진을 찍어두고. 여기다 보면은 그래 이렇게 있다니까 엘이에요 엘. 엘 에이 라비랍랩 R 라브르 이 라브라 트 라브라 트라브라 <웃음> 오 길버트가 있던 이상한 방 이게 뭐야? 단순한 방이 아니라 실험실이었어. 사람을 인형으로 만든다는 거야? 낙서가 있던 곳에 알맞은 색으로 부어. 이건 뭐야 그림무서. 워 낙서가 있던 곳에 알맞은 색으로 부으라고? 나 기억 안 나! 일단 여기가 게스트룸인데 여기가 초록색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두개 있었어 두개 보라색이랑 빨간색 윈슬로가빨강이 어? 아 2층이 있었네! 아! 잣댐! 어떡하냐? 된 건가? 으에 에이... 에이... 가볍게 로드해줍니다. 게스트룸 파란색. 여기가 초록색. 여기가 빨간색. 여기가 빨간색, 여기가 빨간색 맞죠? 아니, 여기가 로비인데! 여기가 마담방이거든요? 여기 마담방이 보라색 맞아요? 위층이 보라색 맞아? 기억이 안 나냐? 잘못된 듯하다. 아니 아니잖아! 이 개색! 아까가 맞았네! 아니 잘못되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아나 진짜! 하! 어제이 무서워져. 이럴 수가. 잘하고 있었던 거였어. 아니 잘못... 아니 왜또 똑같이 해! 멍청아! 그니까 러 보라색이 여기고 위쪽이 빨간색이었네. 그 그래, 이렇게 발동이 되는 거였군요. 이럴 수가. 그래, 여기 빨간색이었잖아. 아이. 우매한 장작들. 이제 다음 장소로 가보자. 2층 마덤 윈슬로의 방이었나? 정체를 알수 없는 낙서네? 어디서 본것 같기도 하고. 여기가 조심해야 되는 곳이고. 별이 방어막 여기가 그 마담 방이거든요? 뭔지 모르겠네? 괜히 싸돌아 댕기지 말고 어 숨겨진 방이 생겼어요? 잠겨져 있다고? 뭔가 끓고 있는 가마솥이다 어? 아까는 확대가 안 됐었는데 지금 확대가 되거든요? 여러분 뒤로가기가 없어요. 나 못나가요 이제. 야 아니 뒤로가게는 해줘야 될거아니야 힌트가 하나도 없는데? 어 이거 좀 이상한데요 게임이? 아니 어디 뒤로가기가 없지? 감아서 오랫동안 봐달라고? 아~~~ 오른.. 오오웬왼오웬오오 왼오 왼이야? 갓게이었네 힌트가 여기 다 있었네! 뒤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큰일 날뻔 했잖아요 힌트 어딨나! 이러면서 막 이상한데 막 찔러보고 막 그랬을 거 아뇨 니이가둬놈길 잘했네 갓게이네 씨. 이미 인형이 되어버린 나와 같은 아이들이야 모두에게 말을 걸어봐야겠어 마담 윈슬로의 마법 시럽은 한번 마시면 멈출 수가 없다네 시럽시럽 시럽. 시럽시럽시럽시럽시럽시럽시럽시럽내 그래, 전화를 끝까지 받아줘서 고마워 내일 꼭 집에서 보자. 딱히 내가 한게 없는데? 럽시럽시럽시럽시럽시럽시럽시럽시럽시럽시럽시럽시럽시럽시 열고 나간다 아 이게 말을 잘 들으면 정문을 열고 나간다라는 선택지 자체가 없는데 생겼어요 정문을 열고 나간다가 있어요 최근 발생하는 급성아동 혼수상태 일명 죽음의 잠에 빠진 아이들 현상의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어린이용 진통제인 마덤 윈슬루의 진정실험에 알수 없는 성분이 그 아이들을 혼수상태에 빠지게 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알수 없는 성분을 판별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기적적으로 죽음의 잠에서 깨어난 아이들은 공통적으로 마담 윈슬로의 신부름을 하러 갔다고 기억하고 있어 이 또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텔 괜찮니? 엄마. 그래텔 우리가 미안하구나. 네가 감기에 걸린 것 같아서 마담 윈슬로의 진정시럽을 먹였는데 그 뒤로 네가 계속 의식이 없었단다. 나는 분명히 마담 윈슬로의 저택으로 심부름 갔었는데. 뭐? 아나 나 계속 혼수 상태였구나. 아 저기가 정신의 영역이었군요. 엄마 아빠가 심부름을 가라고 해서 아야 동화책 맨 처음 시작했을 때난 포켓몬 마스터가 될 거야 하고 뛰쳐나갔던 때 이게 있었거든요? 아 이게 마담 윈슬로의 그시럽이었네 기억나시죠? 액자 옆에 이거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얘가 꿈을 꾸기 시작한 거야 심부름을 했는데 마담 윈슬로의 저택은 엄청 이상했고 헨젤, 핸젤, 헨젤이 나를 도와줬어. 오 신시여, 이 아이가 정말로 미쳤나 봅니다. 헨젤이 <웃음> 너를 구했구나. 헨젤이? 헨젤 핸젤 다시 봐서 정말 기뻐. 고마워. 깨르깨르. 트루 엔딩. 그레텔과 헨젤. 나도 이거 굿즈로 내줘요. 너무 귀엽다. 우야. 아주 잘 만든 국산 인디 포인트 앤 클릭 형식의 공포게임 아주 재밌게 잘 플레이한 것 같아요 굉장히 심플하고 막뭐 거칠애가 없는 그런 단순한 게임이었음에도 퍼즐이 꽤 재밌고 일단 엔딩의 분기점이 확실한 게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간만에 또 재미있게 플레이한 포인트 앤 클릭 게임이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레텔과 윈슬로의 별장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녹화 종료. <목소리>